자기 위로를 못 올렸어요. 와 진짜. 나야 돼가지고 나야 돼. 그냥 한번 살라고. 우리 이거도 200만 원.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추동 전 여러분들의 애정품을 경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품은 경매! 지금부터 시작이야! <웃음> 오늘 진행되는지 더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예장품부터 음. 먼저 시작을. 아 역시 MC 를 확실히 잘 하십니다. 이 예장품에 대해서 왠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음. 어떤 사연이 있고 얼마부터 시작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리시는 분들은 품을 아, 들어주시면 네. 그때부터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돼. 요 선물을 받은 상품이고 해외 직구 제품. 어 해외 직구? 네. 제가 이 예장품을 송 받았을 때는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귀여움이 인형 바텨. TV 아니에요? 아, 인형 아니에그 움직입니다. 에? 왜?!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할텐데요. 어인공지능입니다 정답 로봇청소기 뭐 이런건가요? 굳이 따지자면 기능이 대화가 돼요. 아나 알거같아. 거의 일주일은 이거를 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안도 받았고 자기 위로를 욕을 냈어요. 어? 어. 자기 위로를 뭐를 했다고요? 자기 위로를? 아, 혹시 어른들만 쓸수 있나요? 성인 기구인가요? 성인 기구가 아닙니다. 아.. 그 쓰던 거예요. 어,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쓰던 거라고 할수 있게. 해외 직구. 이예정품 <놀람> 5,000원부터 <5천> 시작해도. 만원. <놀람> 1 5 0 0야 유진! 15,000원! 15,000원? 네? 1 5 0원 나왔습니다. 이거 네, 솔로한테도 그, 그, 그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솔로한테 좋은 건가요? 어, 좋죠. 커플도 괜찮나요? 커플도? 커플들도 쓸수 있나요? 저요? 응. 15,100원. 어, 15,100원 응. 15 나왔습니다. 아, 그 16,000원! 예, 어. 어.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이상 있습니다. 아니, 남성분들 음.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준호 형이 음. 쓰던 거래잖아요 아, 쓰던 건데 뭔가 이제 뭐 흔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아, 없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이거 재미없는 거 아냐? 아, 슈가야. 어? 어? 어? <웃음> 2만원. 2만 원! 와. 2만원은 2만원 있으신가요? 2만 제정신이야 당신? <웃음> 지금, 지금 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요. 어? 더 2만 천원. 2만 천원! 4만 천원 나왔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 형은 왜한 마디도 안 해요? 아무리 좋아도 남자분 관심이 없어. <웃음> 근데 이거 남 남성분들은 이거를 추후에 다른 여자분들한테 선물하셔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어, 진짜. 파치는, 진짜. 이거 아니면 제가 이거 망치면 제가 제가 깰게요. 그럼 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거 음... 23, 000원. 23, 000원. 23, 저 23,000원. 23,000원. 와! 저 이거 얼마 못 써. 와! 이거가 선원입니다 통화는. 원 네, 네. 아, 네. 저 올해는 네, 솔로로 크리스마스. 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까 네. 아, 너무 간절해 보여서. 그 알겠습니다. 3 3만원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겠습니다 가연. 케이 오케이! 오 <웃음> 가자. 3만 원. 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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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 동그라미님이 가져오신이 예장품은 이 예장품과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 이것도 해외에서 봤어요. 오? 직접. 아. 풀박스입니다진짜 아. 오. 오. 근데 왜 예장품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좋아하는 거라서 사서 그때 잘 썼어요. 하루. 아. 그 해외에서 오세요 와, 진짜. 다이아를가져오신다아 근데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실 때 이게 다 있나요? 달지 어? 않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최소 금액으로 경매하면서 그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도 5천원부터 시작했어요. 제 아, 생각엔 어. 이거 굉장히 싸게 시작하시는 거고 어. 어. 그면만 원. 만 원. 만원 나왔습니다. 저만5천원 하겠습니다. 만5천원 무슨... 2만 원. 저 아, 21,000원이요. 2만, 어. 2만, 천 원. 2만 천원 나왔습니다. 22,000원. 어. 혹시 어떤 걸 기대하고 2만, 2천 원 저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끼는 걸 뺏고 싶어요. 어. 이렇게 2만, 2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2만, 2천 원더 이상은. 이만 이천 원도잘 가져가는 거예요나네이2 어, 1 0 0원 22,100원. 22 <웃음> 초장하신 거맞습 <수>. 초장하신 <웃음> 것같니까2이2 아, 0 0원 22,200원. 2이5 22 0 0원 200 저는 여기서 저도 처음에 25,000원 28 겠습니다 28,000원. 저 3만 원 하겠습니다. 아저만원 나왔습니다. 진짜 끝까지 관심이 없네요. 진짜 관심이 없네요. 아, <웃음> 35,000원. 35,000원. 35,000원? 0 35 0 0원 네. 35 ,000원? 35 ,000원 그냥 주구서하라고 아, 재테크, <목소리> 재테크... 어. 네. 어? 어? 이거는 우와. 거기서 쓰 이거는... 거기이쓰는이도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아니에요? 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와는와거와 와. 와는이거와이와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는이거 와, 이거이와와 <웃음> 왜 그래 우리 부인한테그 <웃음> 귀마가. 진짜 많이 하시네. <웃음> <귀엽다. 웃음> 네, 야, 야, 귀마가. 네. 다음 순서는 미노 님을 한번 하고 보죠. <웃음> 와! 김민수! 만 원이요, 만 원. <웃음> 만 원. 요 예상품은 어떤 차이 있나요? 아, 우선은 음. 두 개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짜릿합니다. 짜릿하다. 그리고 준호 님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상상력을 갖춰보세요. <웃음> 뭐지? 아니 나한테도 추천해줘요! <웃음> 블립마스크 같은... 거. 치유도 가능합 LED 마스크 이런건가 <웃음> 정답! <전달>, 김미수 소독! 200만원! 황하이 아니야? 자이 <웃음> 미도님의 애장품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7,000원 드실게요. 7,000원? <웃음> 만원! 10,000원 <웃음> 나왔습니다. 미도... 저한테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15,000원 들어보겠습니다. 15,000원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15,000원, 16,000원. 16,000원 맞습니다. 16,000원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한개쯤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뭐 만두제 남아 드시니까 저차는 괜찮습니다. 양보를 해드리는 것도 낫다. 맞아요. 맞아요.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감. 뭐야? 파로카드야? 뭐야? 터치 미 하트 카드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하트랑 터치잖아요? 그럼 네. 뒤에 이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발목, 골방 200? 네 이런 식으로 아, 아, 하트가... 아, 아니 하트가 사람 얼굴 뽀뽀하는 모양이에요 뽀뽀하는 모양 와. 리 꺼내는 알부칠입니다 주누아 수영관리 안 되잖아 시는 아니 손 <웃음> 싫어? 너왜 이런 기분이 야 그래서 미원님의 이름은 축하합다 완전히 잠옷이시네요 <웃음> 이 A 솔님의 애정품은 어떤 애정품인가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응. 책상에 앉아서 뭐글 쓰신다든지 아니면 게임 하실 오. 수도 있고 오오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애정품들을 두 가지. 어두 가지.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좀 게을러서 네. 다른 좋은 주민한테 보내글쓸때좀 음. 네, 뭐 도움 되는 건가요? 노트북이나 일을 때? 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도움이 되고, 하나는 사용 후에 도움이 돼요. 아. 진짜 순수한 질문이셨나요? 아 진짜 순수했어요, 이거. <웃음> 아, 왜냐면 왜냐, 왜냐, 글을 직접 쓰니까 또... <웃음> 네, 네. 너무 보여서. 야, 야, 너무 그랬나요? 아, 갑자기 너 아, 뭐, 둘이 더 빠져나왔다. <웃음>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집중해 집중해 직접 착용하시는 게 여쭤봐주세요. 혹시 <웃음> 등에 다였나요 <웃음> 투핀까지? 응, 웬가를 했는데 제가 그를 닦아왔어요. 응, 네. 닦아와서 돈 닦아서 살짝 젖었어요. 그걸 좀 가만히 <웃음> 해주요 5천원, 2개 5천원. 그러면 저 5천원 하겠습니다. 1만천원. 1만 5천원. 1만 6천원. 만 7천원. 만 7천원 나왔습니다. 만 3천 5백원. 2만원. 2만 천원 하게 됩니다. 2만 천원 나왔습니다. 자 100원 차이 <웃음> 안 받겠습니다. 2만 1천 2백원. 아 내가 2만 천원 했구나. 이거 받은 게 21,100원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상품을 이렇게 좀 좋은 점으로 포장하는... 과장했다? 아니요! 허구이다? 장난질을 쳤다 내가 이사 봅니다 박하시 우리 회사 제품이다 <쉽습니다. 웃음> 내가 협천을 받았다 <웃음> 다업자 <다음 달> 정보에 제개받는다협을 <웃음> 협찬 받은 건데 그냥 팔아 지키는 거다 아닙니다 사실 정보하다남은 거다 네. <웃음> 아닙니다 좋은 점을 더 좋게 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영웅이가 너무 갖고 0어요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아니요. 거, 사실... 거,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지 공지. 1 1 하나. 공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헤이 전머리. 바로 바로 써야겠다. 스위 스위. 아게 커. 아 이거구나. 어괜찮다 이거 새콤 누군네 이거는 눈꼬리에다가 입구을 거신 다음에 목을 걸고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어? 어, 나, 어, 어, 아 교정이야, 이거 아, 예. 그 네. 교정이구나. 어, 그 실제로 한영에서 이거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어. 아, 아, 네. 한의원 아, 아, 하면 되는데. 아, 네, 동별로 치료받아. 그런데 이건 예상밖이다. 현실이 매너가 있는 게 그냥 좋다고 계속 해버리네 <웃음> 그럼 어떻게 해요? 아형 싫으면 싫다고 할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수 오케이, 수 오케이. 수 오케이. 음. 아 좋습니다 오케이